야! 저라대님이다. <웃음> 아, 왜 나무 다리가 여긴가? 됐다, 이럴 타임 나오겠다. 나이스. 수만 있냐? 있지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어, 나이스, 맞았다. 어우, 지하치기와요 출력도 보이는데? 에이드. 흙에 용매가 아안 나와. 왜 나왔니? 아아 가비쇼패 저패. 저패인가 족게아소호 여기야? 넘어오는데? 이제 슬슬 이블린이 뛰어올텐데 아닌가? 나이스 또됐다애주였다 나이스 아 근데 매혹 너무 잘 들어갔네 아 나이스. 나이에플시있어 좋아요. 이제 깔끔합니다. 한 번만 가리고 갈게요. 그, 방송하는 걸 알고 있어서, 저, 서프시. 한 번만 가리고 갈게요. 가볼까요? 안무반이 이거, 하나, 둘, 셋. 안 맞음. 하나, 둘, 셋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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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아 아, 좋아 좋아 좋아 살아가주라 나이스 맨적다제얍 기분 완전 더럽다구요 열받죠 나이스 바타리나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좋아요 집을 안가네? 어야 120원 개꿀 <웃음> 개빡치겠다 <웃음> 진짜 개빡치겠다 <웃음> 와나감정이을것 <감정입할> 같아 <웃음> 어? 일부러 착취 터질 때 던져야지 <웃음> 포기 포기 오케이 톡아 <웃음> 진짜 개빡치겠다 진짜 클레드 와와와 와, 와, 내가 포피하고 있지만 정말 난 나쁜 사람인 것 같아 <웃음> 아 <웃음> <그냥> 쫓아가면은 <웃음> 나너 아, 꺼져. 너, 너, 로와 너, 로 너, 너, 너, 너, 좋요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슬슬 인전이안 뚫리고 있어 상대가. 안 뚫리기 시작했어 음... 지금 업타임 11시간 째고요 많이 왔다 그래도 두판 이기면 아 이거 세판인게 아니네 세판 이기면 방종이다 스타렉스가 아니라 관광버스에서 올라프가 내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? 아이 배식 정말차이 와, 안녕, 어디 가요? 가지 말 아요. 여기 와, 잘 했어요. 살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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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야 아 이거 안 바뀌었어 와 제대로 이 어, 다이브 너... 전멸 도 없으면서 거기 지나가? 레전드 갑자기 그말 생각나네 고수한테 놀이터라고 근데 리신도 고수인거 같은데 얘부터 보지? 빠지는. 나이스로. 야 여기 뭐그 포화 속으로 그건가? 뭐지 막막 뭐가 막, 막쫙딱 막, 막 쏴대는데? 그만 던져 이개 시키더라. 넌또 뭐해? 오. 피지컬 오 피지컬 오 실망큼 예실망 그래서 안전하면 내가 받겠고 아좀 멀리 썼는데 이렇게 앞으로 돌릴줄 몰랐다 와 점프 두 번에? 나이스 어떻게 했냐 이거 공소 왜이렇게 빠르냐 나. 원래 정작탈자에 공소 없잖아 요 그쵸 맞네 내가 그냥 졸린거야 지금 음 근데 안돼요 아 안보여 아 더해야되는데 안보여 아무것도 맵이 네, 안에켜 순간 다시 풀어지로. 여기 탈걸 그랬나? 근데. 오히려 속도감 있어서 재밌어. 오히려 속도감 있어서 재밌어. <웃음> 아휴 저런 애, 뭔 생각으로 게임 하냐 저거. 저런 애들 마타 만나 가지고 한번 디지게 혼나 봐야 되는데 저 리신같이 패드립하는 애들 누구죠? <웃음> 뭐라 아프다 어필 탔죠 오이려이즈 오이레이즈 뭐야 왜 똑똑해 안 돼? 똑똑해 안 봐? 뭐하냐? 돌리냐이또 뭐야? 덴또왜 궁을 여기다 펴? 안 하게 되네요 탑잖아야 빨리 그냥 야 촉수믄 제대로 찍네 바바바바바바바. <웃음> 바바바바바. 그냥 오픈이라서 한번 꼬라봐 봤거든. 아니 근데 이거 다들 다른 사람들은 벌칙 안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거의 챌린지가 되어가고 있어. 타이머택이 되어가고 있다니까 이거. 저도 살모, 살부, 살모님 패고 싶어요. 아, 팬이에요. 그, 머지 하나 삭발하실 텐데, 혹시, 어, 머리 이제 그 삭발하신 다음에, 그 다음에, 많이 제가 주세요. 이제 그, 조용히 그러니까 닥쳐. 그러니까, 좀 보내드릴게요. 제주도, 닥쳐. 멀지도 않는. 마스터 닥쳐. 일단 미터님도 못생기고, 롤도 좀 못하고, 솔키도 자주 따이고, 캐넨 같은 졸렬한 g 챔프 하지만,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방서하세요 어갑습니다. 업타임 11시간 54분 11초를 지나고, <웃음> 아니, 이렇게, 예 귀엽고, 깜찍한, 과 클레드를 두고서 스킨을 안 만들어준다? 이거는 다, 보암이에요. 야, 개고수. 안 돼. 아이씨. 빡치네, 이거? 아. 아, 조절이 안 돼. 술 먹은 거 같아, 나 지금. 다 타이밍. 이게 기계지 사람이냐? 너 어, 담당일진이야. 다나네안 아, 죽네? 와, <놀람> 버렸죠. 꼬리 없다. 다이이었죠죠온이이다리리레쩍 온다 온온다 장사 안해요